오 승우 형이다 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기 가요를 네 끝내고 하울링 막방이죠 네어 막방 때 하울링 막방을 하고 어 지금 OST OST 오우! 와우 승우 형 OST를 녹음하러 갑니다 음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도 좋고 날씨도 네, 아, 좋고 기분도 OST 좋고 OST 부르기 좋은 날씨네요. 아쉽게 이제 막방을 해버려가지고 네, 이번 활동은 뭔가 한듯안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아... 어, 똑같은 생각했어. <웃음> OST 이번에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최고다 OST를. 하게 되었는데 첫 OST라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어, 굉장히 녹음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거짓말 형,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연습했으면 저는 잘할 거면서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날씨 좋아요, 형. 근데 날씨가 좋죠? 아잘 생겼네. 원래 브이로그는 말 없이 뭐말 없어요. 또재밌지 괜찮아요. 형. 제가 형 대신 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귀여워. 浪漫 r 널 사랑한단 말이야. 더 얼마나 아파해야 내말 말겠니? 내일부터 우리가 못 본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진짜 다 굉장히 좋네요 드라마에 제 목소리가 나온다니 진짜 신기하다 와우 브이로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브이로그 제가 또형 브이로그 살리고 있어요 여기는 올림픽 대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올림픽 대로 성산대교를 지나고 있고요 오 신기해 눈을 감고도 i 음소리를듣고 t 다같이 분위기 i 저는 이제 또 녹음실 가서 여러분들께 저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이제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 아, 화이팅! 여러분 OST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메이킹 현장도 네, OST 현장도 <웃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많이, 많이 지금 OST 녹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워호우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이제 곧 녹음이 들어갈 것 같네요. 어떻게? 형 긴장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아, 형은 또 여러분들 믿죠요. 좋게 들어주세요. 최고죠. 안녕. 안녕. 아니요, 네. 저희 형 성대 강력하거든요 아리 조금 더라가야 돼요. 계절은, 네. 계절은, 네. 계절은 네. 오, 빨간 니트 잘어울린다요 네. 크, 제가 오늘 OST를 녹음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어, 잘 녹음을 했고요. 어, 나머지는 작곡가님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네, 아마 잘 만져주시지 않을까 싶고 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었어가지고 네. 정말 좋았어요. 최고. <웃음> 아무튼 앞으로도 뭐 좋은 노래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안녕! <웃음> 갑자기요? 안녕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형.